안녕하세요 여전신방 연희였습니다. 네, 오늘도 사주를 하나 가져왔어요. 네. 깜깜한 거 갖고 올 거야? 방송을 하고 있는 사람? 네. 지금도? 네.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내가 봤었을 때는, 아유, 이 사람도 만만치가 않아요. 이 사람 말에 저 사람 말에 팔랑팔랑 거리는 게 만만치가 않은데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자기 고집이 있고 근데 이 고집을 떠나서 있잖아 똥고집이야 그래 아집이 있는 거야 근데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재치도 있는 걸로 보이고 이 사람 같은 경우에 또 몸수도 같이 조심을 하고 지나가야 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아, 앞으로 열렸어 앞으로는 계속 쭉 조심을 하고 살아야 되는 사람처럼 보이거든 근데 이 사람 같은 경우에도 가만히를 못했을것 같은 사람이야 계속 뭔가 일을 벌리 나거나 사업도 말아먹었는데 예를 들어서 자기가 뒤에서 뭔가 한게 있는데 그것도 다 갈아먹고 계속 말아먹고 말아먹고 또 하고 말아먹고 또 하고 뭐 이런 게 있다든지 같은 실수를 반복하면서 늘살것 같은 사람 있지 그런 사람이라고 보면 되고 근데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희한하게 이렇게 사고를 쳐도 사람들이 관심 있어 하는 사람처럼 보이고 또 좋아하려고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을 것 같은 사람이야 사생활은 어떤지 간 네. 어. 근데 보여졌었을 때 사람들이 많이 웃는 거 같아. 이 사람을 봤었을 때 뭔가 재치가 있어서 재밌어서 그런지 뭔지 그 등간에 그게 있어 좀 많이 보여. 맞아요. 음. 재치 있는 사람이에요. 어. 그러니까 웃기는 소리를 하는 건지 어하는 소리를 하는 건지 아무튼간에 좀 그렇게 많이 보이는 사람이야. 어. 음. 음. 음. 이성관계는? 이성관계 같은 경우 참 <웃음> 아, 진짜 너무 딱나 복잡하지. 나는 좀 많아 보여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다리가 보이는데 이렇게 보게 보이는 거지 뭐 인기가 많은, 인기가 많은 거고 이 사람도 있잖아 아, 미쳐버리겠네 진짜 변태 같아 그그변태그 눈이 있어 내가 보는 그 눈이 있거든 그끼 부리는 그 남자 그 눈동자가 보이는데 이 사람도 반짝반짝하고 보여 이 사람은 그런 밤이 되잖아 밤이 되면 어둠이 나와 꿈속에서 있잖아 <웃음> 아이고 진짜 밤에 제왕 같은 느낌 있잖아 아, 진짜 짜증나 내가 이런 말 해도 돼? 근데 그래 아, 근데 제가 봐도 약간 좀기가 있어 보니 다분합니다 기 음. 다분한데 있잖아 진짜 웃기지도 않은 게 있지 음. 그 자기 또 예민한 사람이래 음. <웃음> 또 가릴 건 가리는 사람이에요 또 음. 오래는 음. 어때요? 오래요? 그쵸 오래 같은 경우에도 뭐가 있다가 갑니다 <웃음> 뭐가 오다가 가요 그러니까 잘 된다는 소리겠죠 뭐가 와도 음. 잘 도망갈 수 있다는 얘기인지 잘 피할 수 있다는 얘기인지 그 얘기입니다 이분도 유명한 음. 사람이에요 음. 유명한 사람인데 이분은 음. 뭐가 맞는 거 같으세요? 선생님 보시기에는 음. 방송이 음. 하든 음. 사업을 하든 음. 음. 뭐. 이 사람은 다 해야 됩니다 내가 가만히 있지 않는다고 했잖아 이 사람은 다 해야지 성이 차는 사람이야 내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잘 돼요? 음. 내가 봤었을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됐던 것처럼 보여 뭔지 알겠지 막 엄청 잘 됐어 이거보다도 뭔가 막 이렇게 시작하려고 할때 뭐가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어 보여 음. 이분은 음. 초년은 중년은 음. 말년으로 음. 봤을 때 음. 음. 언제가 제일 좋아요 지금? 선생님. 초년은 중년은 언제가 제일 좋아 보냈어요? 중년? 초년은 초년에서 중년쯤? 음. 음 그쯤? 초년은 끝날 때 중년 막, 이렇게? 말년은 음. 좋아 보냈어요? 말년은 뭐 말년은 지금부터 말년이지뭐애끊 <웃음> 뭐 언제까지? 음, 근데 이분은 음. 사업도 하고. 근데 이 사람은 되게 있잖아. 묵직해 보이는 게 아니고 되게 가벼워 보여. 음. 왜이 가벼운 느낌이 드는지는 나도 모르겠어. 좀 가벼워 보여. 왜 사람들이 이 사람을 좋아할까? 어, 팬덤이 좀 있어요. 어, 그니까 왜이 사람을 좋아할까? 어. 도대체 뭐 때문에 그렇지? 난이 사람, 나는 이 사람 거짓말 할 거라고 보거든. 응 근데 왜뭐 도대체 뭐야? 이 사람? 뭐에 속아? 응 만약에 옆에 이 사람이 있으면 응, 피하세요 응. 응. 나 이럴 것 같거든? 응 같이 일하는 사람들 이 사람 사주 좀 봐주세요 어떠세요? 야야너 그냥 응, 이렇게 말할 것 같아 그냥 그냥 이 사람 사주 절래절래절래 그냥 정신이 없어 보여 어, 내가 보고 있지만서도 음, 금전원은 어떤 있어요? 금전원 같은 경우에는 나는 있다고 봐 음. 음, 있다고 보는데 그 기준이 다 다르잖아? 네 음. 근데 내 기준에서는 음, 아예 없지는 않아 음. 있다 본다, 있다고 본다 음. 음. 자기가 본거 아니면 음. 내 거, 내 거, 뭐한거이 사람이 큰 돈을 쓰는 사람 맞아? 어, 썼던 사람이 어 썼던 사람이야. 음 그만큼 그게 있어서 한거겠지잘안 음. 풀텐. 이 사람 푼돈아까워하는 사람인데. <웃음> 어 작은 거에 음절절절절절절 하는데. 음 근데 뭐 아까 음. 방송 음. 뭐 연예인이랑 음. 사업일 음. 둘다 해야 하는 음. 사람이라고 음. 했잖아요. 음. 만약에 뭐 음. 하나에 선택해야 되면 음. 포기할 수 있는 사람. 어 얘는 포기가 안될 텐데 네? 음. 응. 왜? 나 관심도 받아야 되고 응난 이런 사람이야 하고 뽐내야 되고 막 음. 이렇게 하고 다녀야 되는데 그게 없어져? 그러면 안 되는데 음. 그러면 9시 유수에서 맨날 뵙겠죠? <웃음> 응. 오시죠? 어, 개소름 는데 응. 왜? <웃음> 9시 유수에서 맨날 뵈야 되겠죠? 응. 그게 아니면 뭐야 왜 그래? 이분 그 가수 탁재현 씨에요? 아, 그래? 음. 아니, 딱, 선생님, 말하는 대로, 티치 음. 있고, 음. 딱 뭔가 그렇게 생겼잖아요. 이, 이, 이. 응. 돈도 사실, 지금은 없다고 하는데, 아, 얼마 전에 미우새에서 막 음. 장난이었겠지만, 음. 뭐 복밥을 긁었는데, 뭐, 한도 초과가 한테만 원이 막안 느껴져. 이 정도로 음. 뭔가 지금 지금은 그런데, 음. 지금 왜 가져왔냐면, 요즘에 음. 딱지 탁점 아빠가 방송이왔었어요 음. 그래서 이제 뭐 사업을 물려 주니 음. 그러니까 아빠 입장에서 는그 레미콘 완전 굉 음. 완전 위인 사람 그래서 이제 사업을 물려받았으면 좋겠는데 얘가 안 한다, 박재원이가 음.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래서 아빠랑 좀 어떤지 한번 받아라고 가져왔거든요. 그래서 아빠를 음. 사주는 없어요. 음. 사진은, 사진 없어요. 사진을 사진을 음. 사진을 보여드릴게요. 음. 음, 정말 땀파는 생겼는데요. 음, 음, 음. 근데 내가 봤을 었 때는 이 아버님 되시는 분 같은 경우에도 약간 재치가 있으신 분이에요 유머 감각이 아예 없지는 않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약간 이런 거 있잖아 내가 한발 물러서서 큰걸볼것 같은 사람이야 그래서 굉장히 사업적으로 마인드가 되게 많이 열려있고 폭이 넓은 사람이다 그래서 머리가 좋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그 가, 뭐 예를 들어 가업이라고 해야 돼 그거를 가업처럼 이 사람한테 물린다면 이 사람이 말아먹겠다 로 보이는 거야. 왜냐면은, 이 사람 같은 경우에 내가 고생을 덜 하고 싶은 사람이거든? 내가 이 사람을 봤었을 때는? 고생을 조금 많이 하려고 할것 같은 사람은 아니야. 집에 있다고 하면 완전 집돌이. 뭐 약간 그런 거 있잖아. 딱딱딱딱 와가지고서는 뭐 해놓는 상차림 밥을 막 먹는다든지 그럴 것 같은 남자이기 때문에, 진짜 이 사람이 가업을 물려받는다고 하더라도 내 손과 발이 대조된 사람이 있어야 된다. 응. 음, 음, 라고 보이는 거야. 이 사람으로만 맡기면 절대로 안 된다. 음. 아빠가 그 얘기를 했어요. 음. 이제 나와서 음. 당연히 탁재현 씨한테도 물려줄 게 있다. 음. 라고 얘기를 했더라고요. 아빠가. 음, 음. 그래서 뭔가 좀 탁재현 씨가 부면은 음. 음. 물려받는 건가? 음. <웃음> 그 물려받는 것보다 이 사람은 돈을 받고 싶어 할것 같아. 아. 음, 그냥 물려받는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돈을 물려받고 싶은 게 제일 맞는 것 같은 거야. 내가 볼 때는. 사이를 봤을 었 때는 서로 답답해 할것 같은데요. 제가 봤을 때는 음. 아버지하고는 좀 다른 그런 걸로 많이 보여지는 사람이라서 음, 음. 서로가 서로 답답해 할것 같고 이 사람이 아빠가 잔소리를 한다고 들을 것 같은 사람이라서 뭔가 귀닫고 할것 같은 사람이야. 음. 내가 말했잖아. 거집이 있어서 거기 더 커서 아집같이 보이는 게 있다고 응. 음, 그래서 다른 사람 음, 싫어. 다 단순해 듣는 거야. 나를 위해서 하는 말 내가 해. 응. 음. 아빠가 그런 얘기했어요. 를 음. 응. 재훈이는 음. 방송에서만 재밌다. 응응응. 음, 음, 음, 집에서 와서 음, 밥을 음, 먹고 한 마디도 안 하고 음, 음, 나만 하는데 음. 뭔가 왜 창재훈 음. 씨가 뭔가 내가 아까 그랬잖아. 진짜 웃기게 예민하다고 내가 그러지 않았어? 어. 예민하다고 내 속으로만 말한 거야? 아니잖아. 그렇지? <웃음> 예민한 사람이여 가지고 뭔가 코드가 안 맞을 것 같고 제가 나를 이해 못할것 같아. 그런 말안 해. 응. 음. 어. 나말안 해. 이 사람 말안 하고 가만히 있을 수도 있는 사람이야. 음. 절대로, 어, 돈을 물려주는, 뭘 물려주고, 뭐든 간에 물려주는 거는 부모의 마음인 거야. 그런데 이 사람이 이거를 끝까지 이어갈 수 있는, 음, 어렵다고 봐. 음. 돈을 주는 거만 몰라도, 그건 힘들 수 있어. 이혼했어요, 박재현 씨. 이혼했어. 네. 그래서 지금 불신코멘, 음. 이혼을, 이런 거 나오는데. 재혼을 할을까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결혼을 안 했다고 한다면 은 그냥 혼자 사세요. 네가 하고 싶은 거 하시면서 그냥 계속 쭉 혼자 즐기면서 사세요라고 말했을 것 같은 남자야. 그런 사람이 결혼을 했다고 하면 은 가정 속에서도 이 여자도 힘들었을 거고 이 남자도 당사자도 힘들었을 것 같다. 재혼을 하지 말고 그냥 여자친구로 가볍게 만나는 게이 사람을 위해서 어쩌면 서로를 위해서 좋을 수가 있겠다라고 보여지는 거야. 그런데 신기한 건 남자가, 아니 여자가 자꾸 붙을 수는 있어. 응, 음, 따라올 순 있어, 이 사람은. 그럼 뭐두분 나도 서로 관계 사이에서 음, 조심해야 될거 있어. 남, 아, 아버지하고 이 사람? 응. 음. 음. 조심을 해야 될 거, 말을 조심해야겠지, 서로가. 어, 서로가 서로를 안다고 말을 하면서 그런 거막 이어서 나가는 그런 대화들이 서로한테 좋은 게 없는 것 같아. 결국엔 나중에는 지적하는 꼴이 돼버리니까. 응, 응. 어, 그럼 탁대하는. 응. 부문을 사업으로 음. 물려받을 생각도 음. 있을 거 아니에요? 주면 받는 건데 음. 자기가 끝까지 이어나갈 생각은 자신은 없을 거 같은데 음. 음. 받으면 받는 거지만 나는 음. 음. 별로 끝 마무리가 좋지 않을 거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.